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을 엘보나이트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검정이 금속판에 가까이 하였더니 금속반이, 금속박이 벌어졌다 이 상태에서 금, 금속박에 포스킨, 어? 금속박에 손가락을 접속수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거 조금만 켜주시면 될까요? 잘 안보이는데 네 오. 볼게요 지금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 갖다 댔고 다시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이 마이너스가, 처음, 이 상황에, 이거에 처음 상황부터 볼게요, 자세히. 이건 마이너스 대전체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여긴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벌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마이너스를 각고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 전자들이 다 잃었잖아요. 전자들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만 남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만 남는데, 이 금속 바기도 플러스만 남아요. 네. 플러스만 남으면 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네.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이동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금속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가, 벌어진, 플러스로 대전된다. 그렇군요. 대전. 그리고, 대전처럼 손가락을.